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G-TECH A10M 프린터의 두 기능을 활용한 출력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프린터는 익스트루더가 두 개인데요. 두 개의 재료가 들어가는 튜브가 보이죠? 근데 밑에서 보면 나오는 노즐은 하나입니다. 익스트루더도 다른 프린터와 다르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재료의 압출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이 뒤에는 재료의 끊김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두 개의 재료가 어떻게 섞여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노즐 부분을 풀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앞뒤로 조립된 부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풀어봤습니다 두개로 나누어진 하핸드 블럭이 보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색이 섞여져서 나오는 칼라믹스와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믹스와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큐라에서 새로 세팅을 잡을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슬라이싱한 다음에 이 기계에서 바로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요. 출력을 걸고 나서 메뉴를 클릭해서요. 믹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믹서 0에서 100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숫자를 바꾸면 이 비율에 맞게 색이 섞여져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는 하늘색 필라멘트를 걸어놨고요 오른쪽에는 하얀색 필라멘트를 걸어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왼쪽 하늘색 필라멘트가 25% 그리고 오른쪽 하얀색 필라멘트가 75%를 섞여져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하얀색 필라멘트의 익스트루더가 빠르게 움직이고요 25%의 하늘색 익스트루더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필라멘트 색이 서로 섞여서 연한 하늘색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흰색의 필라멘트가 더 빠르게 풀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출력물은 일반적인 FDM에서 슬라이싱한 거랑 비슷하게 50분 정도 걸려서 출력이 됐고요. 하늘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색상의 출력물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색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조금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출력물 자체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색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컬러 믹싱이었다면 두 번째는 색이 혼합되는 비율이 천천히 바꿔지면서 색상 변화가 출력물에 나타내는 그라데이션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큐라에서 세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G코드 파일을 실행시킨 을 다음에 이 프린터에서 그라데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시작할 높이와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끝낼 높이를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그라데이션의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의 결과물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출력시간은 앞에서 칼라 믹싱을 할 때나 또는 일반적인 fdm으로 뽑을 때나 마찬가지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높이의 설정값으로 뽑은 그라데이션 모아이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25, 45가 요 25에서 색깔을 변하기 시작해서 45에서 끝난다는 라 얘긴데요. 약 2cm 정도가 색이 섞였죠. 반면에 45에서 55는 여기 좁은 1cm 정도의 구간에서만 색이 섞인 거고요. 5에서 6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구간, 거의 6cm 이 모아이의 전체 구간을 색을 조금씩 섞여서 출력을 한 겁니다. 이 모아이는 15에서 75 인데요. 하얀색이 나온 부분에 차이가 보이죠? 반대로 흰색을 먼저 뽑은 다음에 하늘색으로 색깔을 변한 경우에는 최한 모아이가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익스트루더에서 하나의 노즐로 색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에는 출력 시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나의 노즐이지만 두 개의 색을 각각 출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